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문구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문구라는 데서 스티커를 잔뜩 샀는데 어떤 스티커를 샀는지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택배온 상자가 좀 부실하게 왔어요 그쵸? 좀 뭔가 부실해 보이죠? 박스 테이프도 좀 뜯어지고 상자도 좀찌그러졌더라고요 뜯어보면 너무 예쁘게 왔죠 문구류는 사면 참 좋은게 포장이 너무 예쁘게 와서 올 때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심조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진짜 잔뜩 샀는데 첫번째 먼저 뜯어보면 이런 감성적인 스티커예요 되게 예쁘죠? 두 번째도 뜯어볼게요. 저는 스티커를 다이어리 꾸미기 용도로 사긴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핸드폰 꾸미기나 상자 꾸미기, 노트 꾸미기나 아니면 노트북 꾸미기 할때 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스티커들 색감이나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특히 핸드폰에 투명 케이스 끼우고 그 뒤에 끼워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그 다음도 뜯어 볼게요. 그 다음은 모네 스티커예요 모네 그림이 프린트 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. 저 스티커는 칼선이 없어요. 그래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. 예쁘죠? 그리고 그 다음은 고흐 스티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거든요. 지금 보시면 스티커가 사각으로 디자인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막상 써보니까 원형 스티커더라고요 칼선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크기도 귀엽고 그다음도 뜯어볼게요 얘는 뭔가 자질구레하게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사진 스티커예요 진짜 보면 볼수록 다꾸용보다는 핸드폰 꾸미기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진 분위기랑 너무 예쁜데요? 그리고 그 다음도 뜯어볼게요 그 다음도 스티커예요 죄다 스티커예요. 그냥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영화나 만화 캡처 장면이 스티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는 파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구경하고 구경하다가 새벽 문구란 데를 발견해서 사는건데 그 다음 팩도 뜯어볼게요 다 요런 느낌이에요 빈티지한 서양영화느낌 스티커 자체로도 너무 예뻐서 라벨 스티커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구매한 스티커들이 보통 다 같은 디자인이 두장씩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건세장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팩도 뜯어보겠습니다 이 팩에 들어있는 스티커는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감성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깔끔하게 닦꾸하고 싶을 때는 이거 사진 한두 개 붙이고 간단히 일기 쓰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자 이제 마지막 뭉치를 보여드릴게요. 이번 거는 레터링 모음이에요. 다양한 레터링 모음. 뜯어보면 저런 물결 모양 레터링 스티커더라고요. 스티커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튀지도 않고 은은한 색감이라서 그 다음도 레터링 스티커입니다. 스티커 색감도 그렇고 글씨 색감도 그렇고 많이 튀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데 활용해도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디자인 같아요. 노란색 너무 예쁘죠? 글씨 색감이랑 배색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글씨체도 예쁘고 저 개인적으로 저 보라색 드림 스티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도 예쁘고 글씨도 예쁘고 그리고 마지막 레터링 스티커 예쁘죠 진짜 색감이 자 이렇게 오늘의 문구 하울은 끝났고 오늘 산 것들을 주제로 간단하게 하울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다이어리 속지를 꺼냈고 배경지는 저 포장지를 통째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풀테이프를 골고루 발라서 포장지를 붙여주고 겉에 부분은 찢어줬어요 그냥 대충대충 저 위에 새벽문구 포장텍을 고대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매한 스티커들을 배치해줄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드림 스티커를 붙이고 하단에는 사진 스티커를 붙이려고요 흑백 사진 스티커도 하나 붙이고 저 보랏빛 하늘 스티커도 붙일게요 무지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꾸밀까 한참 고민하다가 남은 부분도 스티커를 붙이면 너무 약간 뻔한 느낌이라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저 고흐 원형 스티커를 쪼로록 붙였어요. 저 고흐 스티커 너무 예쁘죠?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오늘의 일기를 써주려고 해요. 무인양품 수첩을 사용하겠습니다. 폴테이프를 붙여서 붙이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줬습니다. 그리고 저 원형 스티커를 사용해볼까 해요. 저 원형 스티커는 칼선이 없는 스티커더라고요 사용할 만큼 잘라서 붙일 건데 저게 반투명 스티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. 저는 처음에 불투명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반투명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간단하게 일기 겸 하울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다 쓰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그냥 덮어 버리려고요. 다이소 견출지를 꺼내서 저렇게 덮었어요, 그냥. 이제 또 어떻게 꾸미지 싶었는데 택배 박스에 붙어 있던 저 다운 펜시 스티커를 그대로 붙였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려구요 여기서 뭘 더하면 또 망칠 것 같아서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고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하울 다꾸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